와 이거 진짜 작네. 마루에서 이번에 출시한 컴팩트캐리 가스건 1탄인 LCP야. 실총을루고에서 제작한 LCP모델인데, 법 집행기관 요원들의 백업용이나 개인 디펜스용을 타겟으로 나온 제품인데, 이걸 마루이에서 픽스드 슬라이드 제품으로 출시했어. 마루이에서 소콤마크23모델을 출시하고 정말 오랜만에 나온 픽스드 모델이지. 논블백이라는거죠? 근데 이렇게 작은데 제대로 발사가 돼요 이렇게 블로백이 되지 않는 제품이 생각보다 조용하고 집탄이 좋아서 게임에서 백업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라고 할수있지. 그래서 마루에서도 LCP 전용 홀스터를 출시를 했던데. 게임에서 쓸수 있으려나? 이 제품은 컴팩트캐리게스건이라는 부재로 마루에서 출시한 첫번째 제품인데, 본격적인 서버함은 아니지만 저렴한 금액에 정확하게 비비탄이 발사하는데 집중한 모델이라고 할수있지. 이게 첫번째면 두번째도 있어요? 스미스에쓴 MMP 보드가드 380이라는 모델이지. 곧 출시할듯해. 또 MMP? 네, 실총은 앞서 말한대로 루그에서 출시한 제품인데 라이선스가 없어서인지 박스를 보면 lcp만 대문짝만하게 적어놨네요. 실총의 lcp는 라이트웨이트 컴팩트 앤 파워풀의 약자인데 마루이는 라이트웨이트 컴팩트 피스톨이라고 했습니다. 네, 비슷한 모델이 글록 42가 있을건데요, 두 제품 크기를 비교해보면 lcp가 확실히 크기가 조금 더 작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동구조는 픽스드 슬라이드로 블록백이 되지 않으며 비비탄만 발사되는 방식입니다. 반동은 하나도 없겠네요. 그래서 GBB가 아니라 GAG? GAG? 깼어요 소프트건 지금 형이 만든 거죠? 이 제품의 무게는 260g 정도입니다만 크기가 작아서인지 약간 묵직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슬라이드는 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전혀 움직이지 가 않고 방아쇠만 당겨집니다. 방아쇠 압력은 논블루 백방식치고는 많이 무겁지 가 않고 속사도 가능한 정도입니다. 외부에 있는 각인은 그립부에 있는 루거 마크가 생략되어있고 좌측에 LCP와 시리얼 번호가 있으며 우측에는 사용탄과 ASGK 제작사 원산지가 표기되어있습니다. 그립의 루거 마크도 TM으로 변경해뒀습니다. 확실히 비 라이선스 제품이라서 가기는 좀 아쉽네요. 근데 매거진에 비비립이 없네요. 탄창에 아, 있는 이 부품이 비비탄 장전과 노즐 역할을 같이 하는데 자세한 구조는 분해 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슬라이드가 고정되어있는 제품입니다. 슬라이드의 고정은 스프링 가이드가 있을법한 곳에 볼트로 고정되어있습니다. 분해된 모습은 굉장히 단순한데요. 이 제품은 인너바렐이 고정되어있습니다. 이 인너바렐이 고정되어있어 집탄이 좋을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항상 뒤통수 제품 출시전에 공개된 사진으로는 가변호법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었는데요. 었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상단에 있는 프레스 부품이 앞뒤로 움직이면서 호폭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단순한 프레스 부품 하나로 호폭을 조절할 수 있는 심플하고 편리한 구조이지만 미세 조정이 어렵고 슬라이드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호폭 조절을위해서는 슬라이드를 풀어서 조절해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가변호법이지만 사실 이런 고정방식은 고정호법이 집탄에 좀더 유리할거라 판단됩니다. 작동방식은 방아쇠를 당기면 트리거 바에 의해 밸브 노커가 후퇴했다가 해제되며 밸브를 때리는 단순한 구조입니다. 밸브 노커의 리셋은 탄창의 밸브가 원래 위치로 돌아가면서 리셋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탄창을 제거를 하면 밸브 노커가 리셋되지 않아서 격발이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탄창을 안고 보면 애당초 공총발쏴도 안되게 되어있는 구조네요. 밸브 노커의 작동 거리가 짧은 만큼 스프링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내구성을 조금 고려한 듯하지. 그리고 좌측 편을 보면 방아쇠에 연동되어 있는 개별 부품이 방아쇠와 반대편으로 움직이면서 탄창의 노즐을 전진시키고 비비탄을 장전하고 챔버 고무에 밀폐가 되어 비비탄이 발사가 되는 작동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방아쇠로 모든 걸다 작동해서 방아쇠가 좀 무거운 거구나. 일단 탄창에 밸브를 때리려면 밸브 놓고 스프링 압력이 꽤 높아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방아쇠 압력이 무거운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방아쇠가 리턴될때 탄창에 노즐을 되돌려줘야하는 구조때문에 방아쇠 자체의 스프링도 압력이 꽤 높아서 그런 부분은 아쉬운것 같네요. 그러면 성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벌써? 논블로 백이라 설명할게 많이 없어. 0점 체크를 해볼텐데요. 거리는 10m, 10발 발사를 하고, 가스는 그린가스, 비비탄은 0.2g탄, 실내 온도 24.2도, 매거진의 온도는 28.2도입니다. 이제 매거진의 용량을 확인할 텐데요. 우선 빈 매거진의 무게는 125g이고요. 매거진을 채운 후의 무게는 127g입니다. 2g 들어갔네요. 현재 실내 온도는 24.5도, 매거진의 온도는 24.3도입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비 베타는 총 28발이 발사가 됐는데요. 2g 정도밖에 안 들어간 거 치고는 논불백이라서 그런지 꽤 세탄창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논블로 백 방식이라서 굉장히 간단한 구조로 인해 파손이나 마모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만 밸브의 재질이 아연합금이기 때문에 오랜 사용 이후에는 마모가 진행될수도 있는점은 예상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상외로 젤브노커의 스프링탄성이 높아서 압력이 강한 가스도 격발이 잘되네요 그리고 논블로 백과 고정식 바렐로 인해 서 지탄은 준수한 편입니다. 그런데 약간 좌탄경향이 나는것 같기는 해요. 그건 아무래도 가벼운 호포방식이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방아쇠를 까지 당겼을때 노즐의 전진 위치가 챔버고무가 변형될 정도로 앞으로 움직이는것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이건 노즐의 밀폐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치수설계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 챔버가 변형되지 않는 위치까지 노즐을 전진했을때도 밀폐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거든요. 이부분은 추후에 마루에서 개선을 해줘야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작은 나사로 부품들을 고정해두었는데 이런 나사들은 잘 풀리기때문에 록타이트를 도포후에 다시한번 재조립해주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바렐은 챔버 옆쪽에 모든 나사를 풀어내면 분리가 됩니다. 하부 프레임을 보면 바렐 앞쪽을 고정하는 부품과 차시를 고정하는 볼트를 풀어서 녹 타이트를 도포를 하고 재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렐은 고정식이지만 이 바렐 앞쪽을 잡아주는 부품과 유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얇은 스카치 테이프로 유격을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작업만 해두면 오래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저는 쏴보니까 슈팅매치나 게임에서 사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끝이데 네 오늘은 마루의 lcp 픽스트 슬라이드 모델을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한 구조에 확실히 비비탄을 발사할수 있는 수단으로 서버암으로 사용하기는 좋을것 같습니다. 다만 이 모델 자체가 저한테는 매력적인 모델이 아니라서 저는 안살것 같네요. 저도 슈팅매치나 게임에서 상당히 애매한 물건인건 맞지만 만져보니까 그냥 막굴리는 장난감 정도로 생각하면 괜찮은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사지는 않을것 같아요. 이총의 해외가는 70-80불 불에서 정도고 국내가는 13만원에서 14만원 선입니다. 가스건 치고는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긴 하지만 논블백방식과 특별히 작은총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할만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l 6 t p 장선이였습니다 박상현이었습니다. 형 만약 얘가 10만원이야 안살거야? 아니 9만원 no 5만원